손손손 손. 손. 어미 손.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손손 손. 한건가? 범위 손 범이야 범이야 손 범이손 범이야 손 범이야 손한 손 번만 해줘 봐 범이손 야 고마워. 한 건가?